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렇게 꽃게, 꽃게로 그, 양념게장 그거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게, 사, 이게 봐봐, 파딱, 파딱, 살, 이게 막 팥딱팥딱, 아까 살때팥딱팥닥 살았었는데, 이게 산소가 없으니까 이제 시들시들 하네 죽을라고. 암 응. 앞놈인데 이게 제일 싱싱하네, 암놈이 이거 깨끗이 닦아야지. 얘런 데를 잘 닦아줘야 돼. 깨끗이, 지지 물까봐 다리를 다안아서 잘랐어. 우 어, 와, 와, 와. 아. <웃음> 예. <웃음> 가만 있다가, 배대기 따니까, 아프니까. 아프지, 얘는. 응. 아이고 야, 어떡하냐. 음. 이야, 엄청 안 벌어진다. 좋은 곳으로 가라. 발을, 이거 못 먹으니까, 잘라줘야지. 나감이도발 떨어져 버리네산 거라. 이거는, 이렇게 생긴 건암놈이고 이렇게 생긴 건 쑥놈이야. 근데 요새는, 어, 숭놈이 살이더 많다네요. 암놈보다. 근데 살아서 엄청나게 등딱지가 안 떨어지네. 암놈이라 이건 알겠네. 발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산거를 하니까 움직이 갖고 발이 떨어져. 음. 이게 음. 다섯 다섯 마리가 1kg야. 2만 원. 이게, 이게 살아서 꽉 물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 안 부러져. 발은 이좀 깨줘야 돼 칼등으로 이렇게 양념도 들어가고 먹을 때 좋아 여기는 이제 등에 등에 살 붙은 거는 따로 이렇게 이제 긁어야지 항상 이렇게 긁었어? 아니 전번에랑은 어. 절단기 잘라준 거 그걸 했어 이게 이제 산골하는 거야 산골 이게 말이 이렇게 한 절단 안된거 할랑 거는 이렇게 다 긁어야 돼. 이 맛있잖아 저 껍데기 버리게? 응 버린다고? 응 버리지가 뭐해 여기 양쪽 날개에도 살 들었어 다 나왔어요 나왔다고? 응안 나왔잖아 응, 안 그거는. 나왔어? 응. 한번써막 칼로 할까? 저것도 안 나왔네 젓가락 폭풀 아니아니야 칼로 해 칼로 응? 칼로 <웃음> 그거 안 나왔잖아 아,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응. 칼로 하는 게더 좋다 개들이 목숨을 희생해 줬는데 응 구석구석 잘 먹어야지 이봐 이봐 음, 살 네, 보이네. 있어. 이엽살이맛 맛있, 맛있어. 아 이게 살아 있던 걸 하니까 이게 되게 질기구나. 음, 잘안빠지네 싱싱해서. 어, 되게 질네 싱싱해서 그래. 원래 껍데기에 붙은 게 제일 맛있는 건데. 음, 이게 맛있는 거예요. 네, 저기 간장기장 담은 이게 맛있잖아. 아직 음. 있어. 어디가 있어? 여기 여기. 너는 잘보여 그쪽에서는 음 여기서, 여기서 다 보여요 간장을 한 100ml 일단 먼저 이게 이제 야채 썰 동안에 좀 절거지라고 간장으로 절거는 거예요 먼저 이것도 다 붓고 파뭐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넣어도 되고 양파도 반만 청양고추 얼큰하게 이제 좀 게는 좀 매, 매워야지 좀 맛이 나니까 빨간 고추도 두개만 넣을까 마늘 게는 마늘 을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생강 반큰술 맛술은 50ml만 넣고. 물엿도 여기다 넣을까 한 70ml 정도 깨소금도 한 큰술 정도 넣고, 후추, 고춧가루네 네 숟가락. 이제 여기에 있는 간장을 쭉 따르는 거예요. 참기름, 간을 좀 봐야 돼. 응, 음, 됐네. 고춧가루가좀 적은 것 같아서 좀더 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루정도 하루정도 나눴다가 먹으면 이제 이게 좀 간이 배가지고 어, 먹으면 돼요 이 발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산, 그 절단계는 일본산인데,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걸로 해서, 이건 국산계예요 그래서, 싱싱하고, 이제, 하게 먹, 먹으려고 이렇게 산걸 했네요. 싱싱하고 하게를 먹어? 아니, 사실, <웃음> 말이, 말이 안 나왔어 아, 절단계, 절단계는요, 일본산인데, 이거는 이제 국산 산 걸로, 이렇게 싱싱한 걸로 묻혀봤어요. 감사합니다.